징신서는 끝났고 지금 발기서지요. 치타 발기서라. 여기서부터 이제 유유, 아나니, 거기서부터가 치타 발기서. 징신서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보살들하고 부처님이 제주에게 응하시면서 끝났죠. 여섯 가지 징신서 서분이서론이죠 머리말, 경전의 머리말이 서분인데 전번에 그 육종 징신서라고 말했죠. 여섯 가지 그 징신서, 진문, 시주, 처중, 그전에 적었었잖아요. 육종은 이거죠. 여시란 말은 믿음이고. 암우이란 말은 드름이고 또 일시에 할 때는 치고 부처님이 주가 되고 또 신라벌성 기원정사 그건 처고 1250인 그건 중이고 이것을 육종이라고 가죠 응. 여섯 가지 칭신사랑 하여튼 그진 거를 돼가지고 믿도록 하는 서분. 오늘 지금 할 분은, 할 부분은 바로 발기사 치타 발기사라 타락을 보이는 것, 보이는 발기사라 오직 가난이 있어서 먼저 별청을 받아서. 별청은 딴 데서 특별청장이요. 특별히 공양을 받으시라고 어디서 그, 부탁받아가지고 가서 이 공양을 받은 거죠. 초청을 받은 거죠. 초청받은 것이 별청이요. 자기 혼자 특별히 공양 초청을 받은 그걸 별청이라고 합니다. 별청을 받아가지고 멀리 돈 잃어서 돌아오지 못하여. 그러니까 기원정사에서 먼 곳에까지 가가지고 기원정사라는 그 절에 돌아오지 못했단 말이죠. 못해서 승차에 결혈하지 못했다. 결을 황자인데, 결혈한 여가라는 가짜와 같죠. 여가 승차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이 황자는 아이고 이런 자 있죠. 이런 자. 겨를 갖자. 겨를 그럴 틈이 없었다.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여가가 없었다는 그 황자요. 그래서 승차의 결을 하지 못했단 말은, 승차란 말은 여러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어 아까 그 저국의 바사이 왕 공양 청장을 받았잖아요 그 공양 청장 받은 그것을 승차라고 해요 승이란 말은 대중, 승녀들이 높은 사람부터 차게차게 순서대로 어 공양을 받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서부터 중간으로 또는 아랫자리까지 받지 않아요? 그걸 승차라고 해요. 번역하는 그 옹러신 책에 설명이 나와 있죠. 네. 예? 승차에 참석을 못했다. 그러니까 안한 존자만 혼자 먼 곳에 가가지고 기본정사에 참석을 못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첫째 기연이된 거죠. 이미 상자와 및 아사리가 없고 도중에서 혼자 돌아오더니 상자란 말은 제일 위에 자리라고 해서 여기서는 스승 밑에 상자하고는 달라요. 스승 밑에 상자는 뭐요? 그 자는 이렇게 씁니다 스승 밑에 그 상자는 건서님 밑에 어린 중월 상자라고 하지요? 상자 도울상자 이렇게 써도 되지 뭐 도울상 도울자 윗상자를 썼지만 이 상자는 높은 분을 상자라고 그래요 이, 이 상자는 이분은 낮은 낮은 스님이고 이 상자는 높은 스님이요 높은 스님이가 화상객이죠 적어도 40년 특려생활을 한 사람을 상자라고 해요 범납 40세 이상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스님이죠? 아주 박그레기 참 절에서 40년 이상 했던 사람. 법납이라것 절의 나이를 법납이라고 해요. 첫 달, 금음날 지나면은 정월 초과로가 되어서 한 해, 한살더 먹잖아요. 그래서 불법에서 나이를 법납이라고 합니다. 법납이 적어도 40세 이상 된 사람을 상자라고 합니다. 이미 상자와 및 아사리가 없고, 윗자리라는 뜻이요. 가장 높은 또는 아사리란 말은 그 다음에 아사리는 사범이라 요 사범. 저런 태권도 같은 데도 보면은 가르치는 사범이 있죠. 아사리는 괴범사라고 개받을 때 갈마 아사리 무슨 어, 교수 아사리 그러죠. 아사리. 아사리라는 말은 교범. 교범사. 쉽게 말하면 사범이라는 뜻이에요. 사범. 지도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쓰지요. 아사리판이라고. 아사리판이라고 갈 경우는 어떤 뜻으로 쓰냐면 중분난방이 돼가지고 나도밤나무라는 식이 아사리판이죠. 어른이 많은 것을 아사리판이라고 하죠. 다 모두 낱낱이 똑똑한 척해가지고 잘난 척해가지고 모두 다 중구난방이 될 때를 아사리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회에서 잘못 쓰는 말이래요. 과전된 것처럼. 과전된 거죠. 아사리란 말은 원래가 사범이라요. 그래서 부처님은 계율에 스님이 나갈 때는 반드시 두 스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상자하고 아사리하고. 그래야 탈이 없죠. 비구니들은 꼭서있성 많이 다니죠. 그런데 남성들은 그냥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다니면 조금 여러 가지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또한 돌봐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미 상자나 및 아사리 그런 두 컨스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것도 없이 안한존자 혼자, 도중에 혼자 돌아오더니, 혼자 가니까 또 그것이 타락할 수 있는 두 번째 인연이죠. 기일의 무공커널, 그날의 공양이 없어. 그날에 이제, 어, 공양이 없단 말은 걸식을 해야 되겠는데, 걸식을 먹을 약 공양이 없어가지고 직시에 가라니 그때 안하니 집지응기하고응기를 가지고 응기란 말은 발이라의 발이 박그러 밥그럭. 박그 밖으러걸응기라고 합니다 열의 응양기라고 양의 응하는 그리이다 이런 자 있죠 바로 바루. 국어 사전에는 발이라고 나오죠. 발이 때, 발이. 그러니까 증기지요 전인들 밥 먹는 그룹. 이걸 응양기라고 그럽니다. 바로라 제대로 하면. 응양 긴데 줄여서 응기라고도 해요. 이자를 줄이고 이렇게 응기라고도 하죠. 원래는 응양 길아요. 바루라고 하는 것은 바루는 암꺼라 만들지 못하죠. 크기나 그렇잖 돌이나 유리나 접붙이나 그런 걸로 이제 그 바탕은 그렇게 하고 또 빛깔도 그게 약간 불죽죽 하든지 약간 거무술에 하든지 또 바로가 큰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래요 사람은 먹는 양이 큰 사람은 최고가 큰 사람은 발이 큰 데다 받아먹이야 양이 차지요 또 식량이 적은 사람은 발이가 적어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채색량 세 가지가 다갖춰돼요그 바탕은 철제, 철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돌이나, 그렇지 않으면 흙이나, 토기, 석기, 유리나, 부처님 발의는 사천왕이 바친, 어, 수정바루죠. 수정으로 만들었죠. 자장율사 발의 봤어요? 통도사에? 통도사에 자장율사 발의하고, 뭐, 각 가사하고 있잖아요. 부처님 가사가 더 성하고 자장열사 가사는 낡아서 그냥 다 썩어버렸대요. 동두사에 보면. 부처님 가사는 더 성하더라고요. 안 상했어요. 그래서 그걸 응량기라고 하는데 그 응량기 발의를 가지고서 노는 바 성에서 자기가 어 다니고 있는 본인은 그성 안에서 차례로 순거 하되, 차례로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집저집 집 다니면서 걸식을 한다. 걸식하는 것을 순거를 하고, 딸을 순자 따라서 법도에 따라서 또 여러 집을 따라서 걸식을 구걸을 한다. 말이 하되, 부처님께서는. 어, 7집을 다녀서 걸시계라고 했죠. 7집만 다니일 7집 다녀가지고, 그걸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냥. 굶어야지. <웃음> 그런데 이제, 그래도 구별을 해서, 음가나, 음탕한 그, 그런 거, 어, 지금 말하면 창녀 집이나 또는 것이 저술 파는 술집이나 백정 집이나 그런 데는 드,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인도에서는 그것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이 그러니까 아주 천한 지극히 천한 그런 그 거기에는 구걸를 하지 말라고 했죠. 갔다 하면은 좋지 못한 일이 생길까 해서.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최후 단월을 구하여 서제주를 삼을 것이라 하고 안한존자 생각입니다. 안한존자 생각에 최후 단월이라는 것은 최후로 이제 단월한 시주를 단월이라고 합니다. 시주 단나란 라 말은 보시죠. 단나 초월을 줄여서 단월이라고 한 거예요. 단나라는 말하고 또는 초월이라는 말하고 중국말하고 인도말하고 짬뽕한 거죠. 예? 단자하고 단나라 말은 도시거든요. 인도말로 도시를 함으로써 단나라는 두 글자가 인도말인데, 보시라고 해요. 보시를 함으로써 빈궁을 벗어나고, 어, 고해를 초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 중국말로는 초월이라는 올자 따고, 인도말로는 단나라고 하는 단자 따가지고, 단월이라고 그래요. 단월은 바로 치주라요. 시주라고도 하고 신도라는 뜻도 되고 단월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분은 어떤 교수는 불교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불교 역사를 썼는데 일련선사 삼국용사 지은 분 일련선사를 뚝 단월이라고 썼으니 불교 용어를 몰해가, 몰라가지고 크게 오류를 범했어요 일년선사란 스님 아뇨. 삼국유사 쓰신 분인데 그분을 단호라고 해서 되냐 말이에요. 단호란 그냥 제가 불자 신도인데 단호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스님하고 같은 것으로 혼동해가지고 스님인 줄 알고 아마 일년 단호라고 그렇게 했던가 봐. 일년선사를 일반 신도를 단호라고 해요. 옛날에 불교가 성할 때는 고성들이 나라 임금 보고도 황제라고 폐하라고 하지 않고 단월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부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불교식으로는 황제 임금도 단월이라고 그냥 부르지요. 최후 단월이라고 한 것은 아직까지 공양을 올리지 못한 사람. 그걸 이제 마지막 단월이니까 공양을 올리지 못하고 이제, 어 제일 먼저 큰 사람은 제1 단월이겠죠? 두 번째 큰 사람은 제2 단월이고, 세 번째 큰 사람은 제3 단월이고, 제일 지각생으로 아직까지 시주를 하지 못한 그런 사람 마지막 막바지에 그런 단어를 최후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지 못한 사람을 최후 단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으로 본다면 최초가 되죠. 스님 쪽에서 보면 은 최후지만 은그 사람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치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최초 단월이 막 바로 선임 쪽에서 볼 때는 최후 단월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능하시죠? 그 사람은 처음으로 해도 다른 사람들은 치주를 많이 했는데 가령 을이란 사람만 치주를 못했다면 그것이 제일 낙후된 사람 낙후된 단월이 최후 단월이라요 늦게 야 이제 시주를 하는 사람, 늦게 시주하는 사람을 최후 단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제일 쉽겠네. 남보다 솔선 수범해서 일찍 시주를 못하고, 늦게 이렇게 늦게, 가로늦게 산자 시주하는 단어라를 최후 단어라고 해요. 늦게 이제 치주한 신도를 최우다노라고 그런 사람을 구해서 서 제주를 사물이라 하고 제주란 말은 재를 올리는 사람 그것을 제주라고 합니다 재의 주인공 이 재란 말은 불교에서 이 재란 말이 제식시에 나오죠? 제식이라고 초발심 자격문에 제식시에 나오는데 제식은 바로 일중식이라요 점심 공양을 제식이라고 해요 사식구제하는그제와는 달라요. 제란 말은 먹는 것이 제라요. 스님들이 공양하는 것을 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양하는 것보 제식이라고 해요. 제식할 때는 물을 마시거나 국물을 마시거나 또는 밥을 씹거나 할때 소리를 내지 말라고 제식시에 음처를 부득작성이라고 초심에 따오죠. 초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심 책에 이자는 철 그래요. 초심 책에 나옵니다. 제식시에 음철을 부득작성이라, 제식이랑 하선 대중공양할 때, 스님들이 많이 모여서 절에서 공양을 가지요. 점심공양. 그렇게 할 때, 물을 마시거나 국물을 마시거나 찝을 철자, 김치나 밥이나 뭘 음식물을 찝을 때, 치료곰 부디 소리를 짓지 말라, 앙앙 그냥 뭐 소리가 요란하게 하지 말고 조용조용히 먹어야 돼요. 아귀는 배고픈 귀신이 있어가지고 기화가 막 치밀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귀는 밥 먹는 소리만 들어도 막 목구멍에서 불이 나. 예? 아귀라는 귀신들은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먹고 그 물화를 줘가지고 아귀 고통을 모면하게 해주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라는 말은 제식의 주인공이라는 말이죠 제식하는 그러니까 공양을 올리는 주인공 최후 단어를 처음으로 이제 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공양을 그러니까 걸식 주는 공양을 해주는 제주를 써 만들 것이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안한 존재의 생각이요. 정의 찰리 존성과 및 전타라를 묻지 아니오고, 깨끗할 정 자, 깨끗하고 더러울 애 자, 깨끗한, 어, 찰리 존성은 정, 정의에 해당되고, 전타라는 더러운 애에 해당이 드디어 더럽고 깨끗한 깨끗하고 더러운 찰리 존성과 찰리란 말은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찰리는 귀족이라요 찰제리라고도 가죠 찰제리 원, 원래는 찰제리인데 왕족이나 또는 귀족이나 이런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죠? 칠라의 것이, 칠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 성골 쪽, 진골 쪽이죠? 옛날 칠라에도 계급제도가 됐었잖아요? 찰제이라고도 가는데, 제자를 빼고 찰리라고도 가지요? 찰리는 정맥수에서는 존성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어, 이제 설명했죠? 높은 성바지. 왕족, 귀족, 귀족을 찰리라고 해요. 찰제리. 왕족을 주로 이제 말하죠. 그런 청정한 찰제리. 아주 존엄한 그야말로 존귀한 찰제리 존성과 및 전타라. 전타라는 더러운 족속이라요. 전타라는 쌍놈이요. 쌍놈. 백정이라요. 백정을 전타라라고 해요. 전타라는 인도말인데 우리말로는 백정 천민이라요. 사람도 죽이는 망란이나 또는 소와 돼지를 잡는 백정이요. 전타라는 천족이라요. 천민 중에 천민이요. 수로가 저 많이 나와서 이거 더디네. 백정, 천민 중에 천민요, 살생하는 사람이요, 살생하는 자, 네? 전탈하는 그렇게 소나 돼지나 잡고 어, 개나 두드러 잡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인도에서도 가장 천민으로 취급했어요 그 사람이 잡아놓으면 고기는 잘 먹겠지 그런 것을 묻지 않고 비로소 평등한 자비를 행하여 그러니까 부귀 빈천 상하 계급을 따지지 않고 걸식을 할때 두루두루 똑같이 다닌단 말이에 평등하게 자비를 베풀려고 걸식을 하는 자체가 복을 지도록 하니까 그것도 걸식을 받아 먹는 그 자체가 자비를 베푼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 걸식을 하는 거요. 석가도 걸식했잖아요. 석가는 왕자 있는데 태자인데 태자인데 출가해가지고 걸식했고 아난도네랑 왕자 아니요? 그런 사람도 걸식했잖아요. 출가 사문들은 다 걸식을 하니까. 그래서 평등한 자비를 비로소 행하여 미천한 것을 가리지 아니하야 미천한 천민 집에도 드나들면서 구가를 했다 말이야 걸식을 했다 말이죠. 그래 가지고 안한존자 뜻이 일체 중생의 한량없는 공덕을 뜻을 바라여 원만히 이루려고 했다 말이야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그 한량없는 보을 짓도록 한량없는 공덕을 두루두루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안하니 그렇게 부귀 빈천을 가리지 않고 고로고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걸식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어, 잘못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지요. 이러다 보면은 잘 재수가 없으면 잘못 걸릴 수가 있잖아요. 빈천을 가리지 않고 다니다가 그물고가 많으면 어디든지 걸리기가 쉽잖아요. 기러기는 갈대를 물고 다닌다고 가지요. 기러기. 기러기가 참 명리한 동물이죠? 동명수국에. 이런 말이 있죠. 주자읍팔짱부치에 기러기는 기러기 안자보다 기러기 홍자보큰 기러기입니다. 숯기러기 큰 것이 홍이고 보통 기러기는 기러기 안자 쓰지요. 홍안이라고 하지요. 기러기가 물나라의 울매. 물에 늘 논일죠. 낙동강 강가 같은데 강에 있죠. 바다에도 있고, 기러기는 물나라에서 울며, 날아갈 때는 반드시 갈대 놓자, 갈대를 머금고 간단 말이야. 갈대를 물고 가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 왜 예, 갈대를 물고 가요? 그것은 바로 장부 지혜라, 대장부도 기러기처럼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단 말이 그물에 걸릴까봐 이렇게 갈대를 몰고 있으면 이렇게 목이 안 걸리잖아요. 갈대는 기니까 자기 목은 조그만한데 이렇게 긴 것을 하면 그물코가 작으니까 거의 안 걸려 들잖아요. 내가 아까 그물코가 많으면 걸리기 쉽다고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러기는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죠. 계절을 잘 알고. 시간도 잘 알고. 꼭 그날, 그때 되면은 온다고 가대요. 어제 저 하동에 어떤 남자가 이야기를 가던데. 시계가 없어도 어떻게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지 기르기가. 그런다고 놀라운 새라고. 그래서 철새들이 거기다 걸었거든.